아침, 음, 그, 데뷔 앨범이 또, 타이틀이, 원드랜드라고 그래가지고, 네. 어, 이거 내가 뭘 알고 위촉을 한 건지 <웃음> 모르겠지만, <웃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그런 인연이 있는 네. 것 같아서 뭔가 또, 좋은 일이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 그러니까 뭐, 장관님도 그런 말씀도 하시겠지만, 이렇게 네. 하여튼, 축하드리고, 또, 최근에 또, 또 뭐, 유튜브 네. 골드, 골드, 뭐라고 해야 되지? 골드, 골드, 골드, 골드, 뭐라 <웃음> 골드 뭐라 시간에 또 다양한 버튼을 아, 감사합다 아, 한 버튼 받다시사합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정이 지금 사합니다어사합니다감사합 네, 그 초반에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원래 작년에 올해 두 번째 투어를 가기로 했었는데 아 올해는 못 나온 거예요? 아예? 갔다가 아, 돌아왔어요 아, 네 공연을 그래. 못가지 여기는 팬클럽 이름이 뭐, 뭐로 뭐 A팀이에요 A? 저희 이름이 a t g h t y e t y e t e i t y e i 랑 t eighty g h t y eighty e h t y g t g h t eighty eighty e i t g h t e h t y e h y e i t e h t e i e g e t t t h t e e y e i e i e e i h e i g a e i t e h t i y e 뭐, 네. 그 네. 18E is a mixture of 18 plus destiny, says Hong j u o n the leader. 다른데 t s d 홍보대사 뭐좀 비슷하게 좀. 활동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 처음인가요? 네, 70도 네, 어. 처음이가 저희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시가잘 돼야 되는데 네. <웃음> 해외 아마투어 는 네. 그 저희 해외문화홍보원이 서 해외 한국문화원 있잖아요. 문화원이 27개국을 2개 네, 고시 이쁜 동경이나 LA, 뉴욕, 바리 주요한 포스트 아내 테스트를 하고 있는서 한국 문화 알리고 교도활동을 상관한는 포스트가 서서 2곳이 고서 국내에도 베테남산자 베텔인 스케줄을 기만하고 브리티쉬 팝 그러면 시판을 네. 시판을 네. 시판을 네. 시판을 네. so guys this was just a test video and we'll be coming back after 15 minutes thank you for watching and keep in tune 그래서 우리들한국한국을 네, 네, 이렇게 에서하고 네. 그동안 우리서 한국에서 이국에대해에서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한국한국국에한국한국한국에한국에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한에서한에서한에서한국는서한에서 인기 있는 K-POP 그룹으로 년에 p n Please join in our conscious talk talk Korea. To, to be a, a part of 1 8 e proud fans. t h i n e w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아, 예, 예, 네. 이렇게 하는 네. 데 네. <웃음> 감사합니다. 자, 아, 거예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장관님과 이치가 상관이 겠습니다우리 접근 안해주시죠 The person you're watching right now is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Korean government. <laughs> <laughs> He's very shocked with the handsomeness of 18. 18. Sorry. A, 네. 네, oh, C, right. 네, <laughs> <laughs> the culture minister of Korea already knows the meaning of ATs,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teenager. <laughs> 엠넷 댐카운트 다음 따운 그 다음에 mtv 유럽뮤직워드 그 다음에 2029 이런 게 있을 거요아 정말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음. 지금 위계사 대표님 나오셨나요아네짜요진요 메인 전나가 이렇게 그러셨구나 그 다음에 저 원더랜드 공식 뮤직비디오 누가 이틀은 yeah, 장그 i 이 l have 어... 타이틀은 이제 아 o u t the other. I'm not in the other t h a 저 하는데 원더랜드라는 음. 타이틀은 누가 이 in t h 정 s one. I'm not in 면 우리 해외 h e r i 원 n o 원 in t 유튜브 t h e r I'm not i 0 t 380만 h e r i 이번 o 코로나 구독하는 바람을 200만원 네. 업무에서 만들어서 유튜브로 이렇게 했어요. 네.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회를 해줘서 3 6 0만원입0만또 네. 같은 원더랜드이름이서 굉장히 네. 친숙한 네. <웃음> 원더랜드. <웃음> 보니까 여기에서 공식 유튜브 채널을 그 현재 구독자가 200만원입니다. Actually, it's c a l a n u a e 1990s, o i e g g of the s i a n the Guys, you will be surprised. This is a selfie mode of saying hello from the 80s. Yeah! h Hello! <laughs> hello. Hello, my name is 종호. Um, nice to meet you. Um,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여상. Nice to meet you. 어, 아직도 실감이 안 나지만 이렇게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뜻깊은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ATC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Yeah. 제가 이렇게 또 처음으로 홍보대사가 되었는데 앞으로 열심히 더 활동해서 네, 자랑스러운 그런 한국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안녕하세요 ATG 위입니다 이렇게 홍보대사가 미장도한번아 네. 네. 미축장 네. 미장 한번, 미출장 한번 미출장 보세요. 아 ATG의 촉장 아 네. 홍보대사가 된 만큼 더욱더 성장하는 ATG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TG 성화요네 저희 정말 열심히 아주 열심히 활동, 활발하게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기입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TC 우영입니다. 어, 홍보대사 뵌만큼 항상 열심히 하는 그룹이 되겠습니다. 화이팅! 그러면 이거를 뭐 이렇게 아, 제가 다, 다 같이 인사를 네. 드릴 아... 어... 저희 이렇게 홍보대사 됐으니까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지켜봐주시고 한국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a 이트였습니다둘 셋! 엘 b s 티 감사합니다! a 이트 파이팅! 파이팅!